뭐 먹어볼까요? 다 무난무난하다. 다 좋은데, 대기 다 너무 똑같아. 나는 좀 색다로운데 가볼게요. 3의 깃든 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올라프덱 가자. 야, 나도 고민을 좀 했어. 3의 깃든 힘 먹으면 은 내가 지금 삼성 유닛이 없어서 웬만하면 지거든요. 근데? 올라프랑 다이애나가 4번짜리잖아? 이거를 먹어서 올라프덱 한번 가볼게요. 4번짜리 어? 나왔다. 3단계 챔피언 증강체로 먹어가지고 3단계 챔피언이 빨리 나와줘야 돼. 지금 나왔죠? 나왔으니까 쓸게요. 3단계 유닛을 빨리 먹기 위해서 레벨업도 한번 해줄게요. 와, 누누, 누누 센데? 뭐야? 3에 깃든 힘이라 그런가? 활약을 잘하는데? 누누 하나 더 나왔다. 딱 좋아. 누누 하나 더 올려. 누누 귀엽죠 근데 이 누누가 스킬이 굉장히 괴랄합니다 자기보다 체력이 작으면 무조건 고정 피해로 입혀요 <웃음> 누누 좋은데? 강하기도 하고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누 좀마음에 드네요 왜왜왜 왜왜 근데 강한거지? 상대가 체력이 누누보다 적으면 추가 피해를 입히는 건. 나 활약을 한번 하면은 어? 좋은데? 이래화 <웃음> 활약을 한번 하면은 어? 괜찮은데?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남에게 더 커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상대한테 지고 나면은 어? 좋은데? 뭐 하나 빼고 싶은데? 이빼잖 이거, 이거 하나 빼고 스웨인 넣어줄까? 이렇게 하면 용술사잖아 용술사 리신 맞지? 어딱 좋아 제가 지금 증강체가 3에 깃든 힘이라 4번짜리 유닛들은 추가적인 버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드 위에 다 4번짜리 맞았어 용술사 상징? 잠깐만 지금 용술사가 있긴 한데? 아, 애매한데. 애매해. 용술사 상징 애매해요. 아니면 재생의 바람? 재생의 바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가볼까? 아, 이거 가자. 좋겠지. 음전자 망토를 좀 쓰고 싶은데. 이거 이온 충격기 만들어 줄까? 다이애나한테 이온 충격기에다가 어, 잠깐만. 얼실까지 줄까? 얼어붙은 심장 딱 좋은데? 주변 유닛한테 마법 저항력 감소. 주변 유닛한테 공격 속도 감소라. 상대 진영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5연승 중입니다. 연승을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안 깨지겠지?한테 나 지금 필요한 핵심 아이템? 비싼거 먹자 어? 저 사일러스 두개 2개? 사일러스 두개면 어, 누누를 뺄까? 누누 빼면은 사일러스 난동꾼 시너지 줄수 있는데? 아 누누 잠깐 빼두자 누누를... 팔까? 활약을 잘하긴 했는데 이제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활약 잘했어 이제 그냥 보내주자 보내줬습니다 어? 졌는데? 이제 덱전화를 좀 해줍시다 비늘별 모자를 넣어줄게요 잠깐만 아, 용이어가지고 비늘별 모자 안 받아지는데? 아. 아눈누를 빼니까 갑자기 지는 것 같은데? 너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라봤다 아 지나간 일은 지나가고서 어, 소중하게 느껴지네? 볼리베어 팔아 팔아 어? 비늘려모자 상징과 브라우을 획득합니다 바로 이거 그리고 다이애나 이성 그리고 누누 누누 먹어줘 그리고 비늘려모자 하나만 올려주면사비늘려모자니까 올려줍시다 이거 아이템 누구 넣어줄까 비늘려모자 상징이 지금 있거든요 넣어주고 싶은데 누구 하나 비늘려모자가 마법 피해 증가니까 마법 피해 줄수 있는 누누한테 마법 피해 증가면 좋잖아 누누 마법 피해니까 누누 다시 넣어주고 비늘려모자 누누 아이 누누 잔뜩 올려놔 좋겠지 뭐 잔뜩 올려두면은 세겠죠 누누 올려주고 어? 뭐야? 시바나? 10원짜리 떴는데? 먹을까? 진짜 이러면 덱을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거든? 야 먹지 말자 이거 먹는 거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덱을 한 번에 바꾸는 것도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것 같아 오? 어? 시바나? 아니 1% 확률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떠? 잘 떠도 배 아프단 말이야 내가 안 가는 덱인데 왜잘 뜨냐고 어? 누누? 누누 삼성 재미로 누누 삼성 갑시다 뭐 좋겠죠? 좋을 거예요 아마 좋으니까 존재하는 거겠지 아 브라움이 하나만 모으면 은삼성인데 브라움도 갈게요 아이템 뭐 먹을까? 주는 대로 먹을게요 웬만하면 다 좋아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6비 내려보자. 가겠습니다. 6비 내려보자. 누누, 이거 차이 엄청 크거든요. 나 이런 비 내려보자. 6개 되죠. 아, 너무 좋은데. 아, 덱 완성인데? 이러면 이걸로 그냥 가도 되겠는데. 나 지금 갈련이 씨 너무 많아가지고 삼성을 못 올렸다. 삼성 올렸어야 되는데. 브라움, 브라움, 삼성, 다이애나, 삼성. 깔끔하다. 원누누 남았는데. 나이스? 어디야 아. 누누한테 어울릴만한 템이 뭐가 있을까요? 정의의 손길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템자 누누 봐보죠 육비늘려 보자 누누! 데미지 봅시다 봤어요? 한방에 죽였어! 누누가 이걸 해내는구나. 아 누누가 이거를. 아 내가 누누를 왜 팔았을까? 아까 전에 이렇게 좋은데 앤데... 앤 어, 누누에 맛들리겠는데 이러다가 한 방에 죽였어 그냥. 만족스러운데? 나는 응, 돈 모아가지고 응. 가애날 지난 가운데. 어머고 누누에다가 흡혈까지 달려가지고 와 데미지 봐봐. 한 방에 녹여 그냥 먹었어 그냥. 얘까지 먹여야지. 어어 어? 어? 아 잠깐 배치가 잘못됐나? 아니 다 아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누누가 근데 진짜 많이 하긴 했어. 탱커 앞 라인 탱커를 그냥 죽여가지고 들어가시고요. 나이스. 초반부터 이제 누누에 대한 애정이 좀 쌓였단 말이지. 형 재미로 간것 어느 정도 있는데 누누가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걸 이기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